A census taker once tried to test me. I ate his liver with some fava beans and a nice k h i a n t i 협박이에요. 한니발 렉터는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연쇄 살인마입니다. 리투아니아의 명문 귀족 출신인 렉터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해부학을 전공한 뒤 정신과 의사로 전향. 이후 뛰어난 통찰력을 이용해 FBI의 수사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금수저 엘리트 출신답게 사계국어는 기본, 매너를 중시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충격적. 이고 추악한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인육을 즐겨 먹는 연쇄 살인마라는 사실이었죠. 어린 시절 한니발은 독일군의 강압에 의해 친동생의 인육을 섭취하는 말 그대로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니발에게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훗날 그로하여금 식인에 대한 집착을 <웃음> 갖게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피해자의 뽈살을 잘라내어 구워먹는 정도로 그쳤으나 날이 갈수록 그의 입맛 역시 고급지게 변화 급기야는 온갖 레시피를 이용해 인육으로 쿡빵을 <웃음> 찍어버리는 세상 시바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애초에 한니발이라는 이름부터가 식인을 의미하는 카니발리즘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속에서 보여진 그의 엽기적인 행각들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혼돈의 카오스였죠 아! 발은 뛰어난 지략가이자 행동 분석가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의 소유자입니다.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의 패턴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십 명을 살해한 악질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사관들이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 면담을 신청할 정도였는데요. 면담 시에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딜을 치기도 하는 등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진중하고 격식있어 보이지만 살인을 저지를 때만큼은 리미트가 해제 잔인한 살인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으며 한번 타겟으로 삼은 사람은 끝까지 추격하여 식재료로 써버리는 말 그대로 악마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약 한니발에게 그 끔찍한 과거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의 미래도 달라졌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한니발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is this divine looking amuse-bouche if i tell you i'm afraid you won't even try 하스민 세이지는 32세의 영어 교사로서 수려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명 하스민이라 불리우며 따스하고 자상한 미소가 돋보이는 완벽한 남자 심지어는 타고난 천재성으로 하버드에 진학한 뒤 속전속결로 mba 과정까지 수료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수재 수제 중의 수재였죠 하지만 이는 하스미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할 뿐 사실 하 카스미는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일명 양복 입은뱀이었는데요 <웃음> 하스미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스미는 무려 초등학생 시절부터 살인을 일삼아 왔고 이를 눈치챈 부모마저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는 엄청난 폐륜을 저질렀는데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끔살시키며 완전한 연쇄살인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장하기 위해 심리학 서적을 탐독 이른바 가짜 감정을 습득하였으며 살인을 저지른 후에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사고로 위장 자신의 정체가 절대로 탄로나지 않도록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욕망에 충실하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들 중 가장 현실적인 살인마였달까요? 분리다다 <놀람> 授業ではまだ教えてなかったっけ 영화 후반부 무차별적으로 이어진 연쇄살인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된 하스미 세이지는 급기야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폭주를 시전 축제 준비로 한창이었던 자기반 학생들을 모조리 학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치밀함을 포기한 하스미에게 남은 건 오로지 무자비한 살상뿐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학생들을 향해 미친듯이 총을 난사하던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쾌락과 광기로 얼룩진 지옥의 티팬티 그 자체였죠. 상대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죄책감의 부재는 결국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악의 결정체를 보여주었던 역대급 살인마 악의 교전의 하스미 세이지였습니다. <목소리> 아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소를 운영하던 존 크레이머 어느날 세실이라는 환자에 의해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기암 선고까지 받게 된 존은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존 이후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t 뛰어난 건축가였던 경력을 살려 다양한 트랩을 제작 희생자들을 납치하여 그 안에 냅다 던져 버립니다 참고로 납치 시에는 빨간 옷을 입은 돼지 가면 복장을 착용하는데 대바데에 등장했던 직소 살인마도 바로 이 복장으로 활동했었죠 한편 뒤늦게 정신을 차린 희생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한 장치들에 몹시 당황하게 되고 그 순간 존의 분신인 빌리 인형이 등장 게임의 기본적 룰을 친절하게 브리핑해줍니다. 여기서 빌리가 알려준대로만 한다면 트랩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지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었죠. 직수가 설계한 트랩들은 하나같이 매우 정교하고 고퀄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만약 탈출에 실패하게 되면 거의 100%의 확률로 목숨을 잃게 되고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분이 오지게 아작날 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트랩이죠 이는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격화 웬만한 고어 영화 뺨치는 어마무시한 트랩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정의 구현 교화 심판이 라는 이름 아래 자기만의 참교육을 시전하려 했던 극강의 테러리스트 결국엔 그 역시도 자신이 설계해놓은 각본에 따라 사망하게 되지만 이후 직수의 정신을 계승한 후계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가장 악명높은 연쇄살인마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과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법이죠 목숨을 담보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뭔 h e a h h Game over! 존 도는 영화 세븐에 등장했던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입니다. 플레임은 조나단 도우지만 애초에 존 도라는 이름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일컫는 대명사이기도 하죠. 일종의 중의적인 표현이랄까요? 언제나 비가 쏟아져 내리는 암울한 도시, 어느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스파게티의 머리를 처박은 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 남자, 조사 결과 이 남자는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음식을 먹던 중 위장이 파열된 것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잔혹한 현장의 모습에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된 형사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죠. This is beginning. We've got one dead guy. Not r e e No m o t i 이후 기다렸다는 듯 연이어 펼쳐지는 끔찍한 살인사건들 각 사건 현장엔 7대 죄악을 암시하는 기이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스파게티를 먹다 질식한 남자에겐 탐욕을 의미하는 글루토니 자신의 살을 직접 도려낸 변호사에겐 인색을 뜻하는 그리드 1년 동안 침대에 묶여있던 마약 유통업자에겐 나태를 뜻하는 슬로스가 써있었으며 칼날에 난도질 당한 매춘부에겐 색욕을 의미하는 러스트 그리고 코가 잘려나간 미인에겐 교만을 뜻하는 프라이드가 적혀있었죠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는 존도의 만행 과연 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If we catch John Doe 그렇게 사건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갈 무렵,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No You're looking for me. Hey! 온몸에 핏을 가을한채 갑자기 자수를 해오는 존도 의미를 알수 없는 그의 행동에 형사들은 몹시 당황하지만 어쨌든 제 발로 굴러들어온 허니버터칩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존은 다소 허무하게 체포되었고 모두를 불안하게 했던 연쇄살인사건 역시 쉽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상황은 존이 꾸며낸 계획의 일부였죠. Works in ways. 존이 준비한 마지막 심판 그것은 바로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밀스 형사의 행복한 삶을 질투했던 자신에 대한 심판이자 곧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게 될 밀스 형사에 대한 심판이었죠. 참고로 이 마지막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말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조종했던 놀랍도록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자, 과연 그에게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If you kill him, he will win. Oh God!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강탈하는 원주 단발좌 주 안톤 쉬거는 살인 청부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무심한 듯 시크한 쌍팔년도 스타일링이 엄청난 공포감을 선사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소통 불능의 끝을 보여주는 캐릭터였죠 시작과 동시에 보안관 한 명을 덮쳐 엄청난 모습으로 끔살시킨 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살해. 마치 고장난 폭죽 기관차마냥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예측 불허의 긴장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그에게는 시비거리에 불과했으며. l l get any rain up r w Where I'm from. 상대방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궤변만 늘어놓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주로 쓰는 무기는 가축도살용 공기총인 캐틀건 그리고 소음기가 달려있는 산탄총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생사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이상야릇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니 탓도 내 탓도 아닌 그저 운명에 의한 것이라는 자신의 괴랄한 신념을 뒷받침할 규칙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삼룡이 반바지 같은 기괴한 표정, 소름 끼치도록 살벌한 이목구비가 관객들의 숨통을 미친 듯이 조여옵니다. 사이코패스 단발좌의 귀염뽀짝한 폐악질이 궁금하시다면. 강력 추천. <웃음> 아서플렉은 자그마한 이벤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길거리 광대입니다. 헝클어진 곱슬머리에 지저분한 옷차림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는 그늘진 성격의 소유자로서 심각한 우울증과 더불어 중증의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주기적으로 상담 치료도 받고 있지만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를 치유하기엔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아서는 병리적 웃음 유발 이라는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병으로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TPO를 가볍게 무시하는 통제불능의 증상으로 인해 아서는 시시각각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아병동에서 위문 공연을 펼치던 그는 그만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에서조차 해고되고 마는데요. 되는 일 하나 없는 드러운 세상, 이제 아서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분노 그리고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 시점에서 세명의개 망나니 같은 새끼들이 등장,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아서의 정신줄을 제대로 끊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벌어지고만 아서의 첫 번째 살인. 단 하룻밤 사이에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아서는 왠지 모를 짜릿함과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없던 자신감이 가열차게 폭발. 이제 아서는 더 이상 예전의 찌질이가 아니었죠. 호감이 있던 이웃집 여자를 찾아가 과감하게 키스를 날려주고 쌓여왔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서에겐 더큰불행 찾아오게 되는데요 뒤늦게 알게 된 출생의 비밀과 충격적인 성장과정 우상과도 같았던 코미디언이 자신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나마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마저 모두 자신의 망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게 된 아서는 결국 조커라는 범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삐쩍 마른 몸에 갈비뼈가 툭 튀어나온 기이한 체형 슬픔이 묻어있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보이는 공허한 눈빛 등 아서 플랙은 그동안 보아온 조커들 중 가장 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서의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거의 대부분의 살인자들이 그러했듯 아서에겐 그저 그럴싸한 명분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는 결국 자신까지 파멸시키는 법이니까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